힘들겠다. 겉절이 만들려고 음. 쭉쭉 찢어먹게. 음. 조금 양념만버무리고깨져치히면 돼. 겉절이 많이 해놔도 안 맛있어. 음. 그냥 양념에 묻히면 되네. 음. 어, 겉절이가 맛있게 보인다. 와 진짜 크다. 음. 음, 맛있겠다. 후가차이 음. 좋아가지고 절대 안 붙어. 음. 새거니까숨 네. <웃음> 귀여워 아니 그리고 고추도 맛있지? 응 음. 아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굴비를 한 마리씩 먹고 음. 겉절이도 먹고 우와 맛있겠다 잘 익었지? 잘 익었어 너무 음. 응, 맛있어 맛있어? 음? 음.